벤탄시장 앞이나 여행자 거리인 대탄거리에 특히나 많이 있는 가짜 택시들입니다. 이 택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알려면 비나선, 마일린의 철자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두번째로 택시에 적힌 번호가 38383838, 3838, 38272727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의 측면에 요금표가 제대로 붙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일반 택시보다 그랩 어플을 이용하면 더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동이 가능하니 그랩 어플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그랩의 경우는 길이 박히거나 기사가 빙글빙글 돈다고 한들 처음 정해진 가격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여행사 투어 상품을 이용한 시클로의 이용은 상관이 없지만 길거리에 서있는 시클로를 잡아서 탈 경우 처음 말한 가격과 나중에 말한 가격이 다를 겁니다. 처음에 예를들어 10만동을 말했다가 나중에 공이 하나 더 붙어서 100만동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시클론은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특히 호치민 시내에는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핸드폰이나 지갑 혹은 손가방을 손에 들고 다니는 행위는 그냥 가져가라는 의미입니다. 꼭 크로스백을 대각선으로 메거나 백팩을 착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행자 거리에서 술을 마시다보면 많은 삐끼들이 마를 겁니다. 이들은 그냥 따라가지 마세요. 베트남은 길거리에 테이블과 의자를 깔고 커피를 먹거나 음식을 먹는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행을 오셔서 이런 곳을 이용하실 때 테이블 위에 지갑이나 핸드폰을 두시게 되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질 겁니다. 그 여자들은 소매치기 범입니다. 특히 남자 혼자 술에 취해 길을 걸을 때 그들은 이야기를 거는 척하면서 당신 주머니를 털어 가게 될 겁니다. 사진을 찍고 싶어서 길 가는 사람에게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주고 사진을 찍어 달라고 했다가는 그대로 그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오셔서 현지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어 그 친구를 따라 모르는 식당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시키라고 하면 왕창시켜서 먹은 것은 둘째치고 계산서를 위조하여 바가지를 씌운 뒤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 그 친구는 식당 사장을 만나 수익분배를 할 것입니다. 여행 커뮤니티 등의 온라인에서 알게 된 불법 가이드를 신뢰하게 되는 순간 당신은 바로 호구가 됩니다. 이 사람들 중 90% 이상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여행 경비를 축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담을 받고 난뒤 호텔이나 차량 등의 예약을 핑계로 선입금을 해야 된다는 가이드가 있다면 그냥 믿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베트남 여행을 오기 전 주의사항 10가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